어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서포터를 맡고 있는 팬남동현이라고 합니다 어 <웃음> 이제 kt를 이기고 이제 저희가 플레이오프 이제 확정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예전과는 좀 다른 다른 모습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계속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단 예전부터 이제 이제 아무래도 kt에서 옛날 아프리카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네, 감독님이 꼭 이겨라 네,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었것 같아요 지면은 네, 밥, 밥 먹을 생각하지 말고 네. 음, 일단 저희 저희가 그냥 미 그라가스는 이제 용준이가좀 좋다고 생각하고 네, 자기가 쓰고 싶다 해서 준비한 거고 뭐, 딱히 저희가 벤픽에서막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네. 음... 저는 솔직히 넥서스 이제 때리기 전까지는 저도 예상을 못했어요. 그냥 다 서로 너무 치열하고 서로 조심해야 해야 돼서 네 그랬던 것 같아요. 거기서 조금 아차 싶었죠. 네, 근데 이게 일단 캐틀이 후반 가면은 진보다 더 좋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그거 믿고 계속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음, 일단. 제가 이제 LCK에서 조금씩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. 네. 이제는, 네. LCK에서 좀좀 좀 많은 좋은 인상을 좀 주고 싶어서 오늘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어, 아 실력적인 부분에서 아니면. 전체적으로. 전체적으로요? 이게, 어, 성준이 형이 이제 알기 전까지는 아, 그냥 엄청, 진짜 잘생겼다. 연예인 같다. 뭐 그런 생각 하면서. 되게 시크할 것 같다? 약간 이런 느낌 있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되게 엉뚱하고 좀 4차원에 좀좀 좀 재밌어서 네 저는 그래서 송준이랑 사이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 끝나고도 계속 연락할 것 같습니다 <웃음> 어 솔직히 실력이 올랐다고 지금 올랐다기에는 제가 확답을 못 드리고 이제 그때는 저희가 저희 저랑 이제 미스 선수랑 딱그 그때 더블리 있었을 때 엄청 잘했던 것 같아서 네 그냥 지금 더 잘했다고 말 못하는 것 같아요. 음 저는 이제 가끔 이 씨아 선수랑 그 다음에 콘디 콘디 정글 선수랑 네뭐 그렇게 연락하고 있습니다. 고치는 이제 연락은 안 하지만 이제 그뭐 이제 웨이브 거기서 가끔씩 제가 댓글 달고 서로 네 그런 정도. 어, 네 저는 이제 예전에 같은 동료였기 때문에 되게 뿌듯하고 이제 제가 게임 메시지로도 힘내라고 연락했었어요 저는 저는 솔직히 일단 이게 아직 보지.. 와이프랑 아기도 보지 못해서 좀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같이 생활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송준이 형 보면서 느꼈는데 좀 많이 힘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제 새벽에 잠 아기 때문에 잠도 못 잤었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어.. 일단 저는 진짜 모든게 귀여워가지고 뭐 발가락 뭐 그런것도 다귀엽더라고요 영상이나 사진 보면서 일단 저를 좀 많이 닮아서 엄청 좋기도 한데 근데 이제 좀 제가 이제 코가 복고거든요 돼지코 근데 그래서 코까지 좀 많이 닮아서 좀 많이 아쉬워, 아쉬운 것 같아요 미안한거 미안한 거, 미안하네요 아 힘이 나죠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해외 그 중국 쪽 가기가 힘든데 비자 나오기, 비자가 나오기 자잘안 나와서 근데 이제 만약 그렇게 롤드컵을 진출해서 그렇게 가게 되면은 네 아마 좀저 좀 빨리 더볼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엄청 힘내고 있습니다 일단 성적이 상관없지만 저희가 이제 남은 플레이오프 때문에 여기서부터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해서 기세를 꺾어야 되기 때문에 어... 저는 이제 똑같이 노력할 거예요 <웃음> 아프리카 팬분들, 어 저희가 엄청 좋은 모습은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저희가 이제 플리어프 진출하면서 이제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거고 그리고 이제 많이 건강 조심하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